이해하기 위한 시간 마음의 적을 허무는 시간 참여한 티키타카 네 안녕하세요 티키타카 MC 이태현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일일 MC 노가영입니다 네. 삼양홀딩스 HRD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삼양홀딩스 HRD팀 되게 근사한 이름인데 뭐하는 부서인가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인직원 여러분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오. 그러면 리더 분들을 평소에 자주 보실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최고의 리더 누가 계신가요? 저는 팔로우의 장점을 캐치하고 기회를 주시는 리더 분들이 가장 좋았습니다 가영씨한테 기회를 주신 누구인가요? 아여기서또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저희 팀장님이십니다 팀장님 사랑합니다 <웃음> 아, 이렇게 오프닝에서부터 지금 야망을 드러내서 되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리더로서 활동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가영 씨도 뭐 대학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대내외 활동을 하는 동안에 리더로서 활동해본 경험이 있나요? 네 저도 리더로서 활동해본 경험은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또 같이 판단도 해야 되고 리더로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뭐한 10점 척도를 봤을 때이 정도 점수는 받을 수 있다 제가 또 자개가 좀 넘치는 사람이라서 8점 이상은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점 이상 자, 이 리더라는 것이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분도 바로 이런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강호성 화학그룹장님이십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앉으시기 전에 저희가 선소독을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그룹을 맡고 있는 과학그룹장 강호승입니다. 네통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인 만큼 오늘 살짝 좀 짓궂은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 당황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일단 질문을 들어보고 괜찮습니다. <웃음> 티키타카 무슨 뜻인지 혹시 그룹장님은 아시나요? 아, 제가 네, 처음 들어보는 거지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네. 우리 또 삼양의 미래! 네. 가영 씨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티키타가는 축구 선수들이 패스가 짧고 빠른 패스를 이용해서 공을 왔다 갔다 하는 축구 전술인데요 현재는 마음이 잘 맞고 손발이 잘 맞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호흡이 잘 맞는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음을 네.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고가 어디 있나요? <웃음> a i 처럼 너무 줄줄줄줄 잘읽어 주셔가지고 그룹장님 특히 탁탁! 오 좋습니다. 아자 그럼 저희 한번 화이팅 외치면서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셋 화이팅! 첫인상이 약간 이 얼굴에 장난기가 있으세요. 그럼 골목 대장 정도는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어, 무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어, 무난 무양하고 요즘 어제징어 그 게임 그런 노래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부모님 소 속을 성인 적은 없으셨나요? 어, 영화의 실질을 진짜... 그때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대부라는게 있었어요. 오갓바도 네, 갓바드가 있었는데 이게 막 원투 소리가 있었는데 계속 그때 반복적으로 보다보니까 그 영화에 제외를다해든다아 너무 심취하죠. 세외 어, 네. 네. 그때는 마피아가 되면 어떨까. 음, 아니 맞아. 가자 이탈리아고. 뭐. 어 이탈리아는 그냥 <웃음> 동의 없었기 때문에. 진로 희망 마피아. 왜 이렇게. 기자하신건 아니시죠? 그는 아닌데, 근데 제가 좀 지나고 나서 뭐뷰러풀을 보니까 공부를 보지 않아. 아, 정말요? 그런 뜻은 제가 괜찮게 마음을 어요 노래가 굉장히 좋으셨나봐요. 아, 아, 뭐, 평소에 열심히 하지 않아도 뭐, 기본빵 이상을 했다. 뭐, 이렇게 네, 뭐, 말씀 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다운케베크에에서 26년간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과 경험을 쌓았을 수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을까요? 모든 부스를한번다 걸고 기왕 패틴 났습니다. R&D도 있었고, 대영업도 했었고, 신교 개혁도 했었고, 제일 마지막은 사부를몇총 찍은지 한 업무를 했었는데 많이 배웠아요 많이 배웠고 10여 년 동안 아시아 비중을 20% 정도였던 걸 40%까지 끌어올리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글로벌 회사에서 아시아 비중이 차지하는 게 10% 정도예요. 네, 제가 했던 작품 한 40% 이상이대것 같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가시를한게 대단하신다고 보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스스로도 말씀하시면서 살짝 부끄러우시지만 더 뿌듯한 기억이 있습니다. 좀더 뿌듯합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셨습니다. 아... 네, 빌베에서 일을 해오시면서 가장 기쁘셨던 순간이라든가 아... 기억에 남았던 그런 음... 순간이 있을까요? 첫 번째. 삼양에 분위기였던 오, 그렇을니까 제가 이제 포털에서 봤습니다. 이 인사발령 난게싹 올라오면서 다 아, 글자 돼가지고 이름이 딱 올라온 걸 봤는데 혹시 이렇게 캡처 해주셨나요 아, 네 캡처 났습니다. 오, 가족들 단톡방에 공유하셨나요? 아, 공유 할예정입니다 아. 아. 아까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해 네. 주셔서 네. 어떤 음악 장르를 좋아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하드락을 굉장히 좋아하드라 근데 가음악을 조금 많이 쓰려고 있었어요. 콜렉터시거든요일때는콜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favor. 그룹장님이랑 같이 차 타고 이동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플레이리스트에 하드락 음악을 또 드실지 금아닌요 아, 지금 <참 아니에요>. <웃음> 아닌가요? 그럼 음악 들으시는 거 이외에 평소에 좀 여가시간은 어떤 취미활동을 하면서 보내시는 편인가요? 제가 그럴 때는 취미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수영 같은 거는 매일 음, 했었고, 네. 병 되면 스킬도 좋아해서, 구강업도 계속 들었었고, 직장생활 하면서, 시간이 좁히다 보니까, 점점점 점점 풀어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머리 사라집니다. 아, 그니까 그니까 리더가 된다는 그니까. 것은 또 너무나도 <웃음> 힘든 고생길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네, 그럼 직원분들께서도 궁금하실 만한 질문인데요. 회식 좋아하시나요? 아 이거 굉장히 좋아요. 어, 네. 어, 우리 마무라 사나이가 그 목표를 잡고 등기했어요. 전 구성원들하고 한번 저녁 식사 같이 해야 되겠다. 음. 이 코로나 때문에 아 맞아요. 그래서 진행을 뭐 그게 좀 아쉬워요. 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 임직원분들이 같이 무릎장님이랑 함께 식사하시면서 더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그자리에 끼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네, 이렇게 양념을 <웃음>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자서전대에 항상 나오는 말이기도 한데요. 좌우명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If you don't do it better, why do it? 혹 무슨 말 무슨 이야기냐? 아, 어, 가정법이 나왔습니다. 이후가 네. 나왔어요, 네. 이후. 만약에라는 그런, 어, 가정법이 나왔는데, 뭐지? 나는 사람보다 어. 잘하지 못하면, 어, 그왜 시작하냐? 아, 더 잘할 게 아니라면? 어. 뭐하러 하냐? 전 직장에서 이제 다우 조인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 다우를 청립한 분, 그, 허벌 튕이 다우가 있는데, 네. 변화의 속도에 쫓아가지 못하면, 버티될 수 밖에 없고요 변하는 사회는 에 누구보다 빨리 지금 하고 볼제 음, 사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청년적인 기업 정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립장님의 네, 좌우명, 뭐 인생 철학 들어보니까 행복 찾아가시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음. 혹시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나만이 하고 있는 노력이 있다라는 음. 게 있을까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그 그게 렇 아마 저는 행복이, 행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보면은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오. 이미 사냥으로서 나의 행복이 다 차올랐다. 내 행복의 베이지가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가벼운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A와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시면 되는 게임인데요.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년 동안 한식만 먹기. 네, 1년 동안 한식만 빼고 먹기. 아 그건 제가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단계를 1년 동안 한식만 먹게습니다 한식만 먹게요 한식을 진짜 좋아하시나봐요네 그렇습니다. 어. 정해인 얼굴로 살기 10억 받고 지금 얼굴로 살기 가치가 10억이나 차이가 나는 모양이죠? 아. 아, 그러면 <웃음> 어, 첫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배우 정해인으로 살기 어. 10억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은 제가 잘 모르는 모르는 분인데 아마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음. 어, 아마도 많은 아마, 아마 가치를 따텐데라 하고 있습니다. 아, 아마 고객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겠죠. 아 고객들 네. 역시 대내를 어, 생각했을 때 고객이 우선. 네. 아, 좋습니다. 위로와 경력, 냉정한 피드백. 지금은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냉정한, 피드백. 네, 냉정한 피드백이고 다른 구성원들하고이나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대소리만. 그 냉정한 피드백을 주려고 한곳있어요 저렇게 차갑게 피드백을 받으셨던 분들께 한 말씀 좀 영상편으로 남겨주실까요? 지금 눈을 피하고 계어요 어, 카메라 렌즈를 보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웃음> 어,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피드백을 드린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웃음> 저희가 이렇게 이제 밸런스 게임까지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어, 어, 재밌는데 계속 할까요? <웃음> 리더가 갖춰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동목,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사업을 성장시키는 변화의 리더로서 중요한 동목이 될 수가 있겠고, 공장기적으로 보면, 그 포토폴리오가 얼만큼 미래에 이턴을 발달좋줄 것인가, 그게 중도합의하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구 성원들에 대한 역량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을 계속 어, 향상시키도록 도와주는 게 리더 역할이 아닐가생각 하고 있습니다. 네, 삼양그룹은 기적 2 0 2 달성을 위해서 글로벌 스페셜티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있는데요. 하업그룹은 2025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 드립니다 뭐, 하업그룹의 기본적인 그, 나갈 방향은 글로벌 스페셜티입니다. 충자하는 산업에서 얼마만큼 고급화 스페셜티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는지냐 그리고, 그, 고객 중심의 그, 사업 전개. 그 부분이 또 하나의 그 사업 한 대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플랜이 수립되어 있나요? 네, 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스페셜스 포트폴리오를 그, 구축한다는 게첫 번째가 되겠고, 그 ERP라든지 CRM, 그, 충분히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너무 효율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그, 소통에 대한 중요성, 이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성 증대와 중장기 성장이라는 말이 왠지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하고 살짝은 모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단기적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프닥덕트 매니지먼트 롤을 만들었습니다. 마켓별로 해서 수익성 머니 총리해 나가면서 단기적인 수익성을 좀 최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마케팅 비율을 또 작년에 네, 만들었습니다. 또그 마케팅 비율 여타리 그 중장기 사업을 어떻게 순정식게 나눌 수 있는 전략을 수립을 해 나가면서 중장기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그 밸런스, 즉두 그 가지 다그 사업을 하기위해서는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단기적인 전략과 중장기적인 전략이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이 돼서 비밀하게 함께 돌아간다다는 네. 느낌이 듭니다. 지난해 화학그룹에서는 많은 투자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셨고 이번에도 미래를 준비할 투자를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AMU에서 베트남의 컴퓨터 그 공연을 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나 인도까지 주장 확대를 조금, 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아이소 서바이드라는 친환경 소재를 산업화를 했습니다. 글로벌에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산업전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은, 벤치킴이라는 회사를 인수 했습니다. 전문가를 했는데, 인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진입한다는, 일단 시험창을 날린 거고, 그거 외에도 보면은, 좀 많은, 그, 과제들이 있다고 하시면 되었습니다. 파학 부름만의 핵심 역량이랄까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자신한다는 강점이 있을까요? 운령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요 상상한 제품에 대한 분질 열정을 지닌 우선 원대략고 제가 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음. 이세 가지 항목은 국내의 어떤 다른 당학회사와 비교하더라도 이동해놓으면 아쉽다고 할 정도로 음. 좋 좋은 정말 그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요것만큼 직장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자기 개발하고주의식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펀드를 했을 때아 나는 회사에 있으면서 이런 상태를 달성했다. 나는 이런 공장을 만들었다. 트레이드 마크가 될, 될 수도 있고 레가시가될 수도 있고 본인의 복권, 에 f 티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냥 직장 상사로서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음.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자, 저희 삼양 티키타카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 그룹장님이랑 같이 티키타카 진행을 해봤는데 정말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가영씨 같은 경우에 우리 초반에 얘기를 나눴잖아요? 마음속에 최고의 리더 승희가 좀 이렇게 변동이 있었습니까? 아네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룹장님이시니까 굉장히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음. 따뜻한 분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네. 네. 네. 어떻게 오늘 그룹장님은 저희랑 같이 대화 나눠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특히 타카이 되수도 배웠고 정년연이되서도 네. 배웠고 <웃음> 어, 무엇보다도 입자리가 재밌었습니다 어, 네. 재밌었고. 오늘 그룹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룹장님 개인 뿐만 아니라 또 회사를 향한 비전과 미래에 대한 뜻을 확인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티키타카라는 이 코너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양 티키타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